오늘은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주제는 나무입니다. 나무 창세기 2장 9절에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이비 집단에서 활동하는 우리 성도들과 이단 관련 상담을 하다보면 그들이 주장하기를 항상 자신들은 성경을 가지고 성경대로 성경의 진리를 전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자신들의 집단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이 정말 성경을 가지고 진리를 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성경의 성경구절을 악용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사기, 수법의 사기 행각을 벌린 것인지 성경을 가지고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나무에 대해서 우리 성교님들과 이단사이비집단에서는 이 나무를 비유로 불면 사람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생명나무 그리고 성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에서 알게 하는을 삭제하고 생명나무 선악나무로 이렇게 명칭하고 부르는데 그들이 왜 알게 하는이라는 이 성경에서 알게 하는을 삭제해버렸는지 성경은 성경의 그 어떤 것도 가감하거나 더하면 저주를 내릴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단 사이비 집단에서는 특히 신천지에서는 성과 악을 알게 하는 애, 이 알게 하는 애를 삭제하고 생명나무, 그 다음에 선악나무, 선악과 이렇게 명칭을 하는지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확인하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성경을 준비하셔서 창세기 2장 9절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다 성경을 함께 찾으셔서 창세기 2장 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남과 나게 하시니 동상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라고 기록된 창세기 2장 9절 거기에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나무가 나오는데 이걸 이단과 신천지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성경 9절을 가지고 사기를 치고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성교님들에게 악용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신천지의 주장을 한번 바라보려고 합니다. 신천지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선악나무는 사탄의 조직이고 사탄의 뿌린 비진리 가라지라는 말씀을 받고 자란 나무이기 때문에 이 나무는 사탄이 심었고 사탄이 뿌린 비진리를 먹고 자란 악한 자들의 아들들. 이 선악나무는 사탄의 조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나무는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4장 20절에 보면 느부간렛살 바벨론의 느부간네살 왕을 왕이시여 하면서 왕은 나무인이라라고 했다해서 이 생명 나무 나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선한 나무 선한 나무 악한 나무 하나님의 소속된 생명 나무와 사탄에 소속된 악한 나무, 선악 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게 신천지의 주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그리고 또 나는 길이요, 생명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나무는,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리고 또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진리를 받은 사람들이 먹고 자란, 그래서 이 생명나무는 신천지 이만희씨 그리고 이 이만희씨가 전한 진리를 받아 먹고 자란 성도들의 모임체인 신천지 신천지 교인들을 상징한다고 이렇게 정말 성경이 신천지가 말한 주장대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악한 나무이고 사탄이 심었는지 그리고 이 생명나무는 예수님이 될수 있는지 그리고 신천지가 될수 있는지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확인하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신천지가 어떻게 주장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는 천지창조라는 책에 신천지 보혜사 이만씨가 기록하고 적고, 이, 보혜사 이만씨가 출판한 신천지에서 출판한 천지창조라는 책에 107페이지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지창조의 107페이지 내용입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한 밭에도 하나님의 씨와 사탄의 씨가 뿌려졌다. 그리고 그두 씨가 자라서 각각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되었다. 결론을 말하면 생명나무는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이고 선악나무는 마귀가 심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나무는 사단이 심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명나무는 하나님이 심었다라고 이렇게 이만희 씨가 써놓은 천지창조라는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이 선한 나무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해 놓고 있는지 108페이지입니다. 천지창조 108페이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에 귀신의 나라 바벨론 왕, 누구간네살을 나무라 하였으니 왕은 선한 나무이다, 악한 나무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한가 하나, 하나 더 보려고 합니다. 신천지가 신천지 사명자 교육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천지 강사들이나 복음방 교사들 그래서 신천지에서 우리 성도들을 가르칠 때 사용하는 사명자 교육용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주제별 요약해설 신천지 바로 알자, 진짜 바로 알자 성경과 신천지 이렇게 해서 신천지에서 제작해놓은 책에 생명나무와 선악나무의 정체라는 주제로 249페이지입니다. 249페이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나무는 목자이며 나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나무는 목자라는 겁니다. 이 나무는 목자이며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는 각각. 하나님께 속한 목자와 마귀에게 속한 목자다라고 해서 그 가지는 그 나무 곧 목자 소속의 사명자들이고 가지는 가지는 여기에 소속된 사명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가지는 신천지에서 보면 열두 지파장들 그리고 장로들과 신학원 강사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잎은 그 소속의 백성이며 그 과실은 그들의 말에 실로난 전도자 전도된 자들이 된다. 그 나무의 임한 새는 영이다. 이렇게 해서 신천지는 이선악 나무 조직 그리고 생명 나무 조직에 악령과 성령이 있는데 악령은 선악 나무 조직에 들어가고 성령은 선황 생명 나무 조직에. 드로가 하나 된다는 게 지금 신천지 주장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에는 성령이 임하고 선악나무에는 악령이 임한다 라고 신천지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49페이지 아래쪽에 마귀가 심은 가라지시로 난 나무는 선악나무이며 이 나무에 임하는 새는 악령이고 그 열매는 악령의 마르시로 난 전도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천지창조와 사명자 교육용 주제별 요약 해설이라는 신천지에서 만든 책에 이만희씨가 기록해놓은 책에 보면 선악나무는 사탄의 조직 생명나무는 신천지 조직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정말 그들의 주장처럼 이게 성경적인지 신천지의 주장처럼 성경에서도 이 선악나무를 사탄이 씨풀인 악간 사단의 목자가 소속된 사탄의 씨는 나무라고 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확인했지만 이 씨를 가지고 에레미아 31장 27절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가 나오는데 사람의 씨는 사람의 씨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의 씨는 하나님이 뿌리고 짐승의 씨는 사탄이 씨 뿌린다고 이렇게 에레미아 31장 27절을 가지고 신천지가 주장을 했지만 에레미아 31장 27절에 확인해 봤더니 성경은 보라 내가 유다집과 이스라엘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린다라고 기록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린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았는데 신천지는 사람의 신은 하나님이 뿌리고 진승의 신은 사탄이 뿌렸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악용하고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확하게 알아봤더니 에레미아 31장, 에레미아 31장 24절을 확인해 봤더니 에레미아 31장 24절에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서 함께 살리라. 심천지는 에레미야 31장 27절을 가지고 성경을 악용한 겁니다. 에레미야 31장 27절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가 나오는데 그 사람의 씨는 후손들, 자녀들, 사람을 말하고 있고 짐승은 말 그대로 동물들의 새끼, 짐승의 이 씨를, 짐승의 새끼를 말하고 있다는, 것,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에레미야 31장 24절이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농구와 양떼를 가르쳐서 사람의 시와 짐승의 시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루살렘 이 성이 완전히 무너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유수 때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전세계 각지에 흩어서 살다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이스라엘 성이 완전히 무너졌지만 세월이 지나면 거기에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짐승들이 모여들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라걸 에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해 놓고 있는 성경 구절이었는데 이단 사이비들과 신천지가 이 사람의 시, 말씀의 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사기를 쳤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신천지가 지금 나무를 나무를 비유로 풀어서 나무는 비유로 풀면 사람이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을 속였다는 겁니다. 생명나무, 선악나무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속였는지 성경을 가지고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먼저 그들이 나무를 비유로 풀때 자신들의 정당성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주장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근거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과 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과 5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과 5절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요한복음 15장 1절.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 안에 내가.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는 이라는 이 성경 구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이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기 때문에 나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정명석의 비유론부터 시작을 해서 통일교도 비유로도 비유로 풀고 박태선, 그다음에 문선명, 유재열, 유인구, 구인회 이렇게 많은 이단 사회비 집단에서 이 비유를 성경 말씀을 비유로 풀어서 우리 성도님들을 미혹하고 사기칠 때 자신들이 목적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비유를 많이 사용하는데 대부분의 이단들이 우리나라의 많은 대부분의 이단들이 나무를 사람으로 풉니다. 역시 신천지도 나무를 사람으로 푸는데 나무를 사람으로 풀때 악용하는 성경 근거 구절이 요한복음 15장 1 절, 5절 그리고 여기서 신천지 교리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신천지는 거의 이원론으로 풉니다. 흑백 논리로 전개를 합니다. 선과 악으로 구분을 합니다. 신은 말씀인데 사탄의 말, 하나님의 말, 진리, 비진리 이렇게 두 개로 풉니다. 그래서 나무도 사람인데 하나님의 소속된 사람, 사탄의 소속된 사람 이렇게 항상 두 가지로 선과 악으로 나눠서 이렇게 세상을 바라봅니다. 오늘 여기 나무에서도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생명나무라는 겁니다. 나는 길이진리생명이요라고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나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4장 2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22절입니다. 다니엘서 4장 22절에 나무에 보면 바벨론 왕 누부갓네살이 꿈을 꾸게 되고 다니엘이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하게 되는데 누부갓네살이 꾼 꿈에 큰 나무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나무의 정체를 얘기할 때에 다니엘이 지금 다니엘서 4장 22절에서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경고하여 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심에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라 이렇게 세상의 권세,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사탄이기 때문에 여기에 누구갓네살은 누부갓네살 누구 왕은 사탄에 소속된 거짓 목자이고 이 나무는 선악 나무라는 게 이렇게 신천지의 주장입니다. 나무는 사람이고 목자를 가리키는데 생명나무에 소속된 목자가 있고 선악 나무에 소속된 목자가 있다는 겁니다. 신천지는 자기가 자기들이 생명나무 조직이기 때문에 신천지를 제외한 모든 세상 교회는 이 바벨론의 조직, 사탄의 조직, 사탄이 우린 비진리를 먹고 자라는 조직들, 신천지를 제외한 세상의 모든 교회는 바벨론의 사탄의 조직. 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신천지인들이 나와서 CBS를 공격하고 한기총과 한국교회의 변화 이렇게 한국의 모든 교회들을 공격하는데 자신들은 생명나무이기 때문에 자신들을 제외한 모든 대한민국의 교회는 사탄의 조직이고 바벨론이라는 겁니다. 데모 때마다 바벨론 교회, 한기총은 바벨론. 이렇게 CBS와 한기총 그리고 한국의 모든 교회를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지금 추수활동을 하고 있는 게 신천지입니다. 신천지가 왜한기총과 한교연 이렇게 한국 교회들을 바벨론이라고 하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창세기 2장 9절에 나오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정체에 대해서 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천지는 생명나무는 자기 신천지라, 신천지라고 주장하고 선악나무는 사탄에 소속된 사탄의 조직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는 성경에 나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알게 하는을 삭제합니다. 먼저 알게 하는을 삭제해서 선악과 이렇게 악한 이미지를 심고 선악나무, 선악나무의 경체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다니엘서 4장 22절에 바벨론의 누구간넷살 왕이 선악나무라고 주장을 해서 세상의 신천지를 제외한 모든 교회는 사탄의 그 비진리를 받아먹고 자란, 거짓 목자가 전한 비진리를 받아먹고 자란, 사탄에 소속된 사탄의 조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악나무는 사탄에 소속된 사탄의 목자들이 있는 사탄의 목자들이 전한, 거짓 목자들이 전한 비진리를 받아 먹고 자란 선도들, 악한 자의 아들들, 가라지에 모인 공동체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나무는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나무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소속된 나무라고 주장하면서 이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소속된 목자가 전한 진리를 받아 먹고 자란 하나님의 소속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 알고 성도들의 모임이, 모임이 바로 생명나무 조직이고 그 생명나무 조직이 자신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에 대한 정체, 정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천지의 주장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부터 신천지가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을 속였는지 성경을 어떻게 악용을 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인들이나 이단사이비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자기들은 성경을 가지고 성경대로 진리를 전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들이 성경을 가지고 했는지 아니면 성경을 악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사기를 쳤는지 어떤 사기수법으로 여러분들을 속이고 위협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창세기 2장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창세기 2장 9절을 찾으셔서 정말 이단들과 이비유풀이를 하는 사이의 집단들이 나무를 사람으로 푸는 이비유풀이를 하는 집단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사기를 쳤는지 창세기 2장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교 문선명, 박태선, 새주파 김성도, 백남주, 김백문, 과천, 장막성절, 유재열, 유인구 부인의, 정명서 대한민국의 이런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여러분들을 속이기 위해서 비유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속였는지 창세기 2장 9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창세기 2장 9절 한번 찾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나게 하시니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알게 하는을 삭제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이단들이 알게 하는이라는 이 단어를 성경에서 삭제해 버립니다. 게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 성경 말씀에 빼거나 더하지 말라고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신명기에도 성경에 대해서 과감하지 말라고 분명히 기록해 놓고 성경에서 과감하면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단사입이 집단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뒤에 반드시 사탄이 존재한다. 그들을 조종하는 게 사탄이라는 것을 미혹, 사기수법에 넘어가지 않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미혹하는지 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한 성경의 그 단어들을 빼는지 창세기 29장에는 이 선한 나무와 생명나무를 하나님께서 아름답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창조물 중에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단 사이비들과 그 뒤에 사탄이 조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심으신 이 창조물을 악하다고 이렇게 사탄이 뒤에서 조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고 이단 사이빌 집단들과 특히 신천지인들과 이렇게 상대할 때 그들이 주장하는 성경 근거구절의 앞뒤 문맥만 정확하게 읽어보시면 주어, 목적어, 동사, 복수, 단수 이렇게 정확하게 국어, 실력만 가지고 서두르지 마시고 정확하게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들이 어떤 거짓말로 여러분들에게 사기를 쳤는지 금방 알수 있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 2장 구절에 우리가 확인을 해보니까 신천지는 이 선악나무를 사탄이 심었다고 하는데 성경을 다시 확인해보니까 하나님이 심으시고 하나님이 아름답다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정체는 영어성경에서는 알게 하는 이라는 이 말을 지식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이은에는이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지식의 나무로, 지식에 관한 나무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는 지혜의 나무로. 그래서 우리, 우리 선교님들이 생명나무는 지식, 그리고 선악나무는 지혜. 이 지식과 지혜의 주권, 지혜와 지식, 이건 우리 통치자, 창조주. 아담의 아버지 아담의 창조주 아담의 구원자가 에덴 동산 중앙에 이두 그루의 나무를 심어놓고 왔다. 아담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지나다니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지식의 나무와 생명나무 이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 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의 주권이 달렸다라는 걸 이렇게 보고 알수 있도록 실제로 생명 남는 실제 나무이고 생명 나무도 실제의 나무라는 겁니다. 이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 통치자에 대한 주권 창조주에 대한 아담과 하와의 아담과 하와의 아버지, 공급자에 대해서 알수 있도록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지혜입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는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혜와 지식은 통치자, 심판자. 그래서 왕의 의미. 왕은 주권자, 창조주, 아버지 이렇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와 생명나무를 에덴 동산에 실제로 이렇게 심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의 창조주다.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다. 내가 너희들의 구원자라는 걸알수 있도록 이게 바로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신천지가 거짓말을 했다는 걸 창세기 2장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선,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이 직접 심으셨고 하나님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아름답다라고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신천지는 사탄이 심뿌리고 사탄이 심었다고 하는데 이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사탄의 교리이고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성도님들을 속이고 사기를 쳤다는 겁니다. 이들이 주장이, 이단 사입이 신천지의 주장이 거짓말이고 사기수법이라는 걸 성경구절을 통해서 몇 가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신천지 주장처럼 사람을 비유로 풀면 신천지는 창세기 1장을 비유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9절을 신천지의 주장대로 박태선, 문선명, 김성도, 유재열, 유인구, 구인해 정명석, 이만희 주장처럼 비유를 비유해서 나무를 사람으로 이렇게 풀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먹을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담과 하와 사람들의 먹을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식인종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음식이 바로 사람이라고 이렇게 잘못된 주장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신천지 주장대로 나무를 사람으로 그리고 신천지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비유로 해석하기 때문에 비유로 풀면 하나님이 이 나무를 우리의 먹을거리로 줬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나무를 사람으로 해석해버리면 하나님이 인간을 식인종으로 만들었다는 말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신천지인들이나 비유로 풀고 있는 이단 사이비 집단에서 짜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역으로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이런 식으로 푸는 것은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이단 사이비 집단과 이 신천지 여러분들을 속이기 위해서 이런 비유로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기 때문에 1 1렉도 성경은 틀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이단 사이비 특히 신천지에서 성경대로 한다고 하지만 이들의 주장이 성경과 충돌하게 됩니다. 모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무화과나무를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무화과라는 사람을 엮어서 이 팔을 잎을 뜯어서 엮어서 사람을 찢어서 치마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수없이 많은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를 사람으로 이렇게 풀어서 공식화시켜버리면 안된다는 겁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속이기 위해서 미혹하기 위해서 사용한 사기 수법이라는 겁니다.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다고 하면 무화가 나무 잎으로 무화과 사람으로 찢어서 치마를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버리고 인간의 음식이 사람이라는 하나님이 식인종을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잘못된 해석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구룩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아니라 인간이 타락한 후에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관을 따 먹었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저들이 선악나무의 열매도 따 먹게 되면 안된다고 하시면서 영생하게 된다고 하면서 선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합니다. 자,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야 될게 인간의 타락은 이 선악나무의 실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때문에 우리가 타락한 것이 아니고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그래서 타락하게 되고 죄인이 되었던 겁니다. 이 선악나무, 선악과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그 명령의 불순종 때문에 인간이 타락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이 생명나무로 가보겠습니다. 생명나무, 왜 하나님께서 타락한 후에 인간들이 이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생명나무실과를 먹지 못하도록 했냐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간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죄인의 상태에서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을 때의 이 상황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가인이 동생을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계속해서 인간은 살인을 저지릅니다. 이 타락한 인간들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면서 서로 죽이고 강도지다고 빼앗고 싸우고 전쟁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상상해 보시면 우리 성도님들이 상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생지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인간들이 이 산은 세상에서 생명나무를 따 먹고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죽어도 죽지 않고 서로 싸우고 이렇게 전쟁을 벌리면서 살아간다면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고 정말 말 그대로 생지옥, 암흑천지, 타락한 지옥보다, 그 불지옥보다 더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할 생지옥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죄인이 이미 되어버린 아당과 하와가 이 생명나무 실관을 따먹지 못하도록 천사들과 불칼을이 주위를 돌게 해서 접근하지 못해 못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 선악과가를 가지고 이단 사이비지단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기를 많이 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왜 아담은 죽지 않고 930살까지 살았느냐. 이 선악나무에 나오는 이 실과는 진짜 실과가 아니다. 이 나무는 진짜 나무가 아니다. 사탄의 그 비진리 거짓말 사탄의 말 상징적인 표현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미혹할 때에 많은 성도들이 이단 사이비 집단의 거짓말과 사기수법에 넘어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이 심으시고 하나님이 나게 하셨고 아름답다라고 했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단 사이비 집단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창세 전에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창조사역 때도 예수님이 동참하셨습니다. 구약에도 여호와의 사자로 성육신하기 전에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구약시대에도 여호와의 사자라는 이름으로 분명히 구약시대에도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단사이비 집단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피조물로 봅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데 성령의 어떤 능력을 통해서 특별한 인간이 되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도 이 생명나무를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야 될게이 생명나무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는 있습니다. 그것을 애표라고 하는데 이 생명나무가 가진 특성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나무가 예수님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지 이 피조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나무를 예수님이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이고 세상의 모든 만물은 그로 말미야마 만들어졌다라고 성경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2절에 생명 나무가 나옵니다. 계시록 2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 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대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망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신천지는 이 생명나무가 이만이시이고 이 생명나무가 신천지 열두지파 가지 이 생명나무의 가지가 열두지파 장이고 이 가지의 잎사귀들은 신천지 성도들이고 그래서 생명나무는 신천지 이만이시고 생명나무는 신천지 인들이 모인 신천지 교회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선한나무가강 좌우에 있다고 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대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의 오른쪽과 왼쪽에 생명나무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천지 말고또 다른 생명나무가 존재한다고 라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주장하는 이 주장이 거짓이고 사기수법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을 때 정확하게 앞뒤 문맥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게시록 22장 2절 그 다음에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자로부터 나와서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생명나무 여기에 생명나무 앞에 하나님의 보자가 있는데 그 보자에 어린 양 예수님과 하나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를 예수님으로 보면 안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신천지의 거짓 주장에 대해서 창세기 2장 9절, 창세기 1장 29절, 창세기 3장 7절, 창세기 3장 24절 계시록 22장 1절 2절을 통해서 신천지의 생명나무, 선악나무에 대한 주장은 사기수법이고 거짓말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히 확인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제 끝으로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우리 성도님들 신천지에서 자기들이 추수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마태복음 13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을 때 국어 실력을 발휘하셔서 주어 동사 목적어 단수 복수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을 앞뒤 문, 성경을 읽을 때 앞뒤 문백을 정확하게 읽는 습관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입니다. 둘다 추수 때까지 가라 자라게 두라. 추수 때가 마태복음 13장 30절입니다. 둘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 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가라지는, 비진리를 받은 가라지는 먼저 단으로 묶어서 불사르게 먼저 묶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곡식은 알곡은 모아 내네 곡간에 넣으리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 추수를 하는데 알곡을 먼저 추수하는 게 아니라 가라지를 먼저 추수하고 불태워버린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천지가 자신들이 추수꾼이고 추수한다고 하는 그 추수하는 게 알곡이 아니고 가라지라고, 지금 신천지인들이 추수하는 그 신도들이 알곡이 아니고 가라지라고 성경에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반드시 확인하셔서 추수꾼이 마지막 때에 추수하는 게 알곡이 문제가 아니고 가라지라는 겁니다. 신천지인들이 한국 교회, 한기촌과 CBS 그리고 한교연, 한국의 모든 교회를 공격할 때 자기들이 분명히 추수꾼이고 바벨론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바벨론. 이 바벨론은 신천지 주장대로 선한 나무, 사탄의 조직이고, 사탄에 소속된 거짓 목자들의 주장이고, 그들의 말을 받아먹은 악한 자가 아들들 가라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천지인들이 바벨론에서 성도들을 지금 추수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신천지인들이 성도들을 미혹해서 이렇게 거짓말, 사기수법을 써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추수하고 있는데, 바벨론 교회에서 거짓목자 사탄의 이 조직에서 추세온 이 곡식은 가라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라지가 모인 가라지 신도들이 모인 신천지 이 조직체는 생명나무 조직이 아닙니다. 신천지 주장대로 하면 사탄의 조직이고 거짓목자의 조직이고 바벨론이라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성도들 거짓, 가라지를 추수해서 가라지 집단이 모인 이 조직은 사탄의 조직이고 바벨론의 조직이고 거짓목자의 조직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그리고 또 이만희씨가 써놓은 사복음서 강해 그리스도 행전이라는 책 115, 116페이지에 보면 이 예수교회에는 사단의 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신천지 예수교 안에 사단의 교리가 존재한다라고 이만희 씨가 써놓은 사복음서 그리스도 행전 115페이지 116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분명히 알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게시록 2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게시록 2장 9절입니다. 계시록 2장 9절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자는 겁니다. 성경이 신천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계시록 2장 9절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회당이라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요한 계시록을 신천지 이만희 씨가 써놓은 요한 계시록 해설 에 관련된 책이 많습니다. 요한계시록 완전 해설 요한계시록 실상 요한계시록 진상 이렇게 해서 심천지 이만희씨가 써놓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언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상으로 나타난다. 사건으로 나타나는데 요한계시록에 새 요한은 이만희씨고 새 요한 이만희씨가 요한계시록 사건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실제로 일어날 성취 사건을 보았는데 계시록 2장 3장에 기록된 일곱 교회 일곱 명이 나오는데 그 일곱 교회는 과천 유재열 장막 성전에서 일하던 일곱 천사 직분을 가진 일꾼들이고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요한 계시록에 보면 신천지의 주장대로 요한 계시록 1장 20절에 배도의 비밀이 나오고 계시록 10장 계시록 17장 7절에 멸망의 비밀 그리고 계시록 10장 7절에 구원자의 비밀이 나온다라고 주장하면서 계시록은세 언약으로 거기에 비밀이 세 가지 숨겨져 있는데 이만희 씨가 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도의 비밀은 과철 유재열 장막 성전에 그 목자들이 배도한 사건 유재열 장막 성전에 멸망의 사건은 청지기 교육원의 일곱 목사와 열 장로가 쳐들어오는 사건 그리고 구원의 비밀은 이만희 씨가 2. 과천 유재열 장막성전에 쳐들어온 사람들과 싸워 이겼기 때문에 자신들이 구원의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요한계시록의 사건은 유재열 장막성전에서 일어난 사건과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성전의 사건이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실상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 9절에는 실상이 사단의 회당이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만희 씨가 써놓은 요한계시록 완전 해설, 요한계시록 진상, 요한계시록 실상에 보면 신천지 이만희 씨는 요한계시록의 실상이 과천유재열 장막성전에서 일어난 사건과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사건이 요한계시록의 실상이라고 하는데 요한계시록 2장 9절을 읽어봤더니 요한계시록은 실상은 사단의 회당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이들이 나무는 사람이라고 비유로 풀었을 때 그들의 주장이 정말 성경적인 것 같지만 성경을 다시 확인해 보면 여러분을 미혹하기 위한 사기 수법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천지는 자기들이 성경대로 성경을 가지고 성경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성경을 확인해 보면 이 선악나무 생명나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는 하나님이 심으셨고 하나님이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교도 아닙니다. 신천지의 구원자는 예수님이 아닌 이만희 입니다. 신천지는 이만희 교지 예수님의 교,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들의 구원자는 예수님이 아니고 이만희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게시록 2장 9절 실상이 사단의 회당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 마태복음 13장 30절에서도 마지막 때 추수꾼들이 먼저 추수하는 게 가라지라는 겁니다. 신천지 지금 추수꾼들이 추수하고 있는 신도들은 알곡이 아닌 가라지입니다. 신천지는 생명나무 조직이 아니고 사탄의 거짓목자의 조직, 사탄의 조직이라는 게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이만희 씨가 써놓은 그리스도 행전 사보금서 요약 115페이지, 116페이지 예수교의 사단의 교리가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 예수교가 사단의 교라고 스스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시간 나실 때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앞뒤 문맥을 다시 읽는 습관들을 가지셔서 그들이 어떤 거짓말을 하는지 확인하시고 그들의 미혹에 사기 수법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